여러분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제 제가 친한 언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요즘에 길 가다가 10대랑 20대랑 30대를 구분하는 방법 알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보냐고 했더니 10대 애들은 바지 통이 엄청 크대요 마치 옛날에 우리 HOT 오빠들 입었던 것처럼 바지가 통이 엄청 크고 신발 밑으로 내려와서 막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10대 통은 넓지만 끌리지 않는 정도면 20대 근데 이제 통이 그거보다 좀 줄어들고 그건 이제 30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언니 그거 진짜야? 에이 거짓말 에이 거짓말 진짜?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언니가 진짜 뭐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그러면은 진짜 다 보인대요 그런 게저 20대 초반 여자인데 바지 통과 저어봐저어봐 젊은 애들은 저렇게 통이 크다니까 오버핏이 유행이죠? 네! 제가 중학교 때 바지 크게 입고 막 질질질 끄고 다녀서 바지 밑단 다 뜯어지고 엄마한테 막 등짝 스매싱 맞고 그랬던 패션이 요즘에 지금 유행하나봐요 나도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 어렸던 그런 풋풋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도 이제 젊어보이기 위해서 나도 통, 통바지 살 거야 패션은 입어볼 수 있잖아? 어, 뭐 패션이 뭐 어린 친구들의 뭐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스키니 입는 난 그럼 난 뭐지? 슐브야 너 30대잖아 <웃음> 그러니까 너가 30대인 거야 통바지 입었어야지 그래야 젊어보인단 말이야 나도 스키니한거입는데 알파야 너도 30대잖아 <웃음> 너도 너도 그렇잖아 요즘에 그게 유행이래 아직 30대 되려면 1년 2개월 남았는데 3째를 넘어가다아 진짜? <웃음> 30대 안됐구나 왜 아직 안됐어? <웃음> 나는 너가 서0 살인 줄 알았어 미안 저 말이 더 나빠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야 저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나 나쁘게 살기로 했어 <웃음>